뭐해? <웃음> 뭐해? 어? 어? 너 빨리 가. 너 빨리 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들어 아 이마 응그거 진짜 힘들어 아니마 <웃음> 아 진짜 야아 진짜 레터 레터 탑탑 마지막 아, 아, 나 여기 있어. 우리 어디 가? 이, 거 뭐야? 빨리 베 이. 남가나 여기 진짜 어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제발 빨리 방뚱 야툰른아 투른 뚱뚱뚱 아니야 뚱 I'm t r y i n s to find a y You cannot close. You cannot pack like that. 마이. 가새까지 꺼. 요기까지 꺼.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 공포동이오 야 통생 통생 통생 오빠 I hate Korean food. Don't ask me. But I love the Korean guy. I love my Korean boyfriend. 남자 빼고 한국 싫어. Bây giờ x g r i đi ăn bánh mì bây giờ không có gì ngon hết chưa à một cái điều thú vị là ở cái t r sân bay i n h e r nó nó có một cái dãy nhà hàng với cái thiết kế giống kiểu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đó, rất là dễ thương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으으